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어, 마지막 꿀팁! 이거 중에 마지막 어차피 주방 접은 가니까 아, 네. 가정요리와 식당요리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첫째, 어떤 아이템을 정하고 그 아이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주방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신당동에 오는데 신당동에 오면 주방설비와 그릇 두 가지로 일단 보여지는데 네. 특히 어려운 게 레이아웃. 어, 이거 되게 그렇죠. 어려워하더라고요. 동선이죠? 어, 동선.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인테리어 업자를 잘 만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음. 생각해요 인테리어 업자가 주방 설비나 주방 레이아웃을 관여하기 때문에 그러는 네. 거죠 가게를 얻었을 때 공사하기 전에 음. 주방은 어느 정도 위치에 음.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는지 그것을 먼저 상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하는 거고요 음. 네. 첫째, 주방 공간을 처음에 나누는 것부터 네. 전체 면적이 30평이다, 20평이다 그러면 주방 면적과 홀 면적의 비율,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보통 7대 3이라고 그는데 평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메뉴에 따라 주방 면적이 틀려집니다 그렇죠 탕을 하냐 음. 면 종류를 하냐 주방하고 홀하고 5대5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7대3 7대 네. 20평이라면 최소한 주방공간은 한 6평 네. 나머지 한 14평 정도를 홀공간으로 보고 한 30%를 주방공간, 7 0를 홀공간 70%도 70 아, 아. 10%가 더 빠지신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기본 그렇죠. 홀에서 쓸수 있는 음료수 냉장고 짜리나 그렇죠. 에어컨 음. 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에어컨도 천정형으로 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두 번째, 주방설비할 때 저희가 보면 간데끼를몇 개로 줄 것인가 네. 어, 뭐 주방 냉장고 위치는 어디에 둘 것인가 태식구와 배식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면적에서 주방의 위치를 출입문 쪽에 줄 것인가 안쪽에 줄 것인가 이런 거 되게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렇 주방 동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보통... 식당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냉장고 크기나 싱크대 크기, 그래서 음. 가스레인지 크기만 놓고 주방 아이 정도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다 들여놨을 때, 음.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냉장고 자리는 들어가는데 그 앞에다 물건을 놨을 음. 때. 냉장고 문을 못 여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냉장고 문이 안 열리고 음... 한 50%만 열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건 십자재 넣고 빼기가 힘들죠 그런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이 정해지고 중요 집기가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중앙시장에 와서 하루 오는 게 그릇을 걸르러 오잖아요 네. <웃음> 그릇을 저희가 그 옛날 삼성동에서 고급 일식집 운영할 때그 당시에 그릇값만 천만원을 들여서 운양자기를 샀단 말이에요 <웃음> 그릇 살때 주의점 이거 예.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테이블의 평수가 예, 테이블 개수가 20개다 20개다 개다. 그러면 20개를 다 살라 그러지 마십시오 또 이제 장사를 배울 때는 테이블 20개다 그러면 은 40개로 계산해서 물건을 많이 팔았어요 예예예. 예, 예.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상황도 이 음. 많이 틀리고 그렇죠. 테이블이 20개면은 테이블이 20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 그한 바퀴 돌수 있는 양만 사시지. 아, 그러니까 20개라면 1회전 정도의 네, 분량만 예. 사면 된다. 당사 네. 오픈을 하고 나면은 음. 오픈빨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죠. 주방이나 홀이나 사람이 손발이 안 맞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양은 모자라요. 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오픈하고 음. 일주일 뒤에 추가로 물건을 구입하셔가지고 쓰셔도 오케이.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면 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주방팀이나 홀팀에서 서로 어느 정도 손발이 맞기 때문에 원활하게 쓸 수가 있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주방을 그릇을 찾을 때 네. 그릇의 소재를 야 이런 뭐이렇테면 이런 자기로 하느냐 네. 아니면 스테인리스로 하느냐, 녹그릇으로 하느냐, 그뭐 멜라닌으로 하느냐, 유리로 하느냐 네. 60%는 멜라민이라고 보고요 아, 60%는 멜라닌 네. 문제는 이런 자기가 좋은 것 같지만 실용성이 떨어지니까 네. 잘 깨지고 그리고 주방에서 관리하기가 첫째 힘들어 아 이거 무겁고 힘들어, 네. 힘들어. 그다음좀 네. 고급스럽게 가고 싶다 그러면 네. 이제 도자기나 아 아까 말씀드렸던 뭐티타늄 같은 경우나 금속 제품 그렇죠 그런 종류를 많이 섞어서 쓰고요 음그 다음에 스텐 같은 경우는 일반 큰 식당보다는 예. 편한 포차 스타일 예예. 그런 데서 많이 선호를 하고요 요즘 그 예쁜 그릇이 진짜 중요하 시대고 예. 딱 사진을 찍을 때 그릇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또 예쁘게 카페처럼 그릇 자체를 탕기는 특이하게 뭐이 반상기나 이런 물컵은 좀 특이하게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 선호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웃음> 네. 2, 30대는 예예. 지금 좀 전에 마셨지 아기자기하게 예, 네, 그러냐면 사, 오, 십, 육, 십대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고 응. 그냥 깔끔한 스타일 깔끔하 네. 아. 새거를 살까 중고를 살까 이걸 고민하는 분도 있었어요 오픈을 하실라 그러면은 응. 새거로 해야지 주방 같은 경우 뭐 냉장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응. 그런 건뭐 중고도 쓸수 있지만은 오케이. 손님들이 먹을수 뭐 있는 음식 그릇 같은 경우는 그냥 중고보다는 새거가 낫잖아. 특히 이, 이 숟가락 젓가락 네. 예,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어느 식당 가도 시즌2 하면 요 숟가락 젓가락이라도 세 걸로 하면 되게 구이 좋더라고 마지막 숟가락 젓가락 물컵 이거 정말 중요하게 네.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식당에서 어느 식당이든 손님들이 네.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수저 젓가락 물컵이니까 아 어, 맞아요 그것만큼은 깔끔한 것이 있는 게 낫죠 이런 스테인리스 물컵 네. 멜라닌 물컵, 어 유리 물컵, 다양한 물컵 있는데 요즘 물컵은 주로 어떤 거 쓰나요? 스텝 물컵, 그다음에 도자기 물컵. 아, 스텝 물컵, 네. 도자기 물컵. 깨지지 않게. 네. <웃음> 이거 스텝 물컵. 소독도 더, 더 편하고요.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도 그때 급이 다 달랐어, 가격이. 네. 어, 이 정도면 가장 대중적인 거죠? 네. 이게 대중적인 거. 신당동, 여기 어디야? 구매 단가가 얼마 정도 해야 돼요? 천 원입니다. 천 원. 아, 세트가 천 원. 네, 네. 아, 그럼 이거보다 좀 나은 것은? 천오0 원. 천오백 원. 네, 삼사 천 원짜리. 삼사 천 원짜리도요? 그건 티타늄 제품이요. 아, 티타늄. 네. 요즘 녹그릇 이런 건어때까 아까 티타늄 말씀하셨는데. 도그릇은 쓰면 좋긴 좋은데, 철제는 관리하기가 힘들고. 맞아.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한정식 집에서는 아직까지는 도그릇. 아, 한정식은 도그릇. 네. 그리고 요 신당동 중앙시장 이렇게 창업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하거나 물건, 물건을 물건 그릇을 구입하러 오면 네. 워낙 여기만 해도 업체들이 뭐요 참여 30, 40군데 있잖아요. 네. 어느 집을 가야 될지 가장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거 딱 보면 일단 첫 집은 패스, 첫 집은 가격 말아보고 간다. 두 번째, 세 번째 <웃음>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네. 신당동 중앙시장 업체 선택법 이거 한번 알려주세요. 아, 그거는 지금 말씀했지, 네. 첫 번째 방문은 그냥 거쳐가는지, 네. 두 번째는 좀 조사하고, 세 번째 선택하신 분들이 많지만은요, 네. 한 5, 5년 전, 10년 전이고, 어. 지금은 다 똑같다. 거의 단골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 말고도 어. 다른 가게 직원분들이나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어. 거의 10년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아 기존의 당골, 그 다음에 또 소개 소개로 오고 오케이. 그냥 물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아 그렇구나 브랜드 그릇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서 예쁘게 하기 위해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온양자기 아니면 뭐 최근에 많이 보였던 게 에릭스자기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저기 행남자기 뭐 이런 브랜드자기와 음. 그 다음에 요 중앙시장에서 판매하는 자기 이건 어떻게 어떻게 다르다고 봐요? 원양 도자기로 먼저 말씀드린 원양 예, 예. 도자기는 거의 이제 일식 하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제품이니요 맞아. 어. 그다음에 LX 제품 같은 경우는 한식. 한식. 예. 제가 아는 도자기 공장만 해도 한열몇 군데가 됩니다. 음... 근데 그렇구나. 우리나라 도자기로 하면은 여주 이천을 많이 네. 선호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여주 이천에서 왜냐면 음. 목포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목포. 네. 아, 그럼 공장이 목포로 내려갔다는 네. 거구나 그리고 음. 이 우리나라 이제 생활도자기 하신 분들이 예, 예. 이제 조금 어렵다 보니 수입자기? 네 음. 중국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하죠 그런데 음. 중국 쪽에서 수입을 해도요 쪽으로 중국에서 운영하신 분들은 거의 한국 분들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공장만 중국이고 네.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한국이다 네. 때문에 디자인이나 이런 게큰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얘기지 네. 이 그릇을 살려면 네. 신당동 중앙시장을 갈까? 남대문을 갈까? 네. 요즘은 인터넷으로 살까? 아니면 아까 저 목포 공장으로 갈까? 온양 공장으로 갈까? 이러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그릇 시장을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우는 물건을 좀 특이한 거 사고 싶다 음. 그런 분들은 이제 공장 쪽을 많이 예, 예. 도자기 공장들을 많이 찾는 선양을 하고요 음. 남대문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하고 비교하자면 거기는 이제 양식 아, 양식. 양식 주로 수입자기 네 수입그릇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 하시고 커피숍 음. 하시 분들이 남대문 쪽을 많이 가고요. 음. 중앙시장은 이제 한식, 군식, 아 네, 중식 그런 쪽이 이제 물건들이 더 많이 있죠. 근데 중앙시장에 오시면 아까 집기류도 있고 예. 주방설비 이런 것도 있고 후드덕트 이런 쪽도 하시는 데 많이 있잖아요 네. 뭐 그다음에 네. 식품기계 네. 어, 이런 데 많이 있는데 뭐 하다못해 의탁자까지 네. 이런 거딱 많은데 가스기계나 예, 예. 또 주방에 열기구 같은 거 홀에 열기구 같은 걸 어떤 거 쓰냐 따라서 음. 후드 설치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렇죠. 사장님들한테 업주분들한테 어떤 음식을 하며 어떤 크기의 불판을 원하는지 그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하시는 분하고 또 연락을 따로 드려 가지고 현장에서 만나서 상담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오케이 유탁자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사장님이 동선까지 다 뽑으면서 몇개 들어간다고 해도 현장에서 보는 거 하고 그렇죠 여기 나와 갖고 아, 나는 테이블에 20개 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음. 실질적으로 현장 가면 20개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에이.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어, 마지막 잘하셨는데. 꿀팁. 이것 중에 마지막 우리 김호범 대표님이 드리는 꿀팁.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우무나라의 개구리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예. 자기가 어. 어떤 메뉴를 하던 간에 음. 그 메뉴에 결정이 돼 있으면은, 음. 전라도 쪽, 경상도 쪽, 음. 경기도 쪽, 그 음. 찾으셔가지고, 음. 그 메뉴에, 아, 저 집은 잘한다. 이 집이 더 잘한다. 한 번씩 둘러보시면은, 조금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역시 오늘 마지막 꿀팁까지 깨알같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오래오에에 뵈서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 종종 좀 여차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